하, 둘, 하나, 둘, 셋, 넷, 좋고, 좋고, 좋고 좋은 끝에! 여러분 오늘 우리 반에 전학생이 왔어요. 전학생을 한번 볼까요? 나와. 안녕. 나는 애니라고 해. 어, 나는 군산에서 전화가 왔어 만나서 반가워 와, 반가워 반가워. 군산. 반가워 안녕하세요 어, 체리 왔구나 네. 어, 체리 많이 컸다 체리 몇 살이지? 다섯 살이에요 어, 다섯 살이구나 우리 애니가 이번에 여섯 살인데 언니라고 불러봐 야! 신채리! 야! 뭘안 가요! 뭔가 살 빠진 좀왜 봐요. 왜어 아, 장난 아니다. 뭐야, 와, 너 요즘... 너는 요즘 어떻게 지내? 뭐하고 살아? 근데 요즘 학생들 가르치고 있지, 뭐. 너는 뭐 해? 난 그냥 회아니녀